안녕하세요 원마크라입니다 양면으로 쓰실 수 있는 티코스터를 만들어 볼게요 매듭을 하실 때는 이쪽을 앞쪽으로 두고 매듭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티코스터 제작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거 박스테이프 이게 꼭 필요해요 박스테이프가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 두께 길이를 맞춰서 뭐 스카치테이프나 마스킹테이프 같은걸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위도 잘되는 스웨이용 가위가 있으면 더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끈 한줄과 끈 여섯 줄 여섯 줄을 준비해 줍니다. 여섯 줄은 이렇게 끝부분을 맞춰서 이 반을 접어 주세요. 자, 이렇게 반 접은 이 모양으로 한 줄씩 여섯 줄쭉 테이블 위로 덮을게요. 딱 절반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이 끝을 맞춰서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간격으로 나란히 둔 뒤에 박스 테이프 있죠? 박스 테이프로 제일 윗라인 이 끝선에 맞춰서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도록 붙여주세요 여섯 줄반 접어서 이렇게 둔이 정도 너비가 10cm 정도 되고요 박스테이프가 이제 없으신 분들은 여기 박스테이프 요 길이는 5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5cm 여기는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길게 남기고 매듭을 시작하는 이유가 이 위쪽 라인 보시면 이렇게 끈이 남아있죠? 이 부분을 남겨주셔야지 양쪽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위에를 조금 비우고 매듭을 시작할게요. 이제 매듭을 시작할건데 여기 긴줄 한줄 요거를 끝선을 잡고 쭉 그냥 엉키지 않도록 풀어주세요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푼 다음에 손에 살짝 걸어서 감아줍니다 살짝만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끈에 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줄게요. 이렇게 끈끝 쪽을 잡은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끈을 한 10cm 정도 이 정도 띄우고 요 부분, 요 부분부터 매듭을 해줄 거예요. 지금 긴줄한 줄이 요거는 매듭줄이 되고 이쪽에 밑에 있는 줄 6줄 이 줄은 기둥줄이 돼요 이 줄은 매듭을 하지 않고요이긴 줄로만 매듭을 할거예요 6줄을 지금 반 접어서 붙여 놨으니까 이쪽에는 총 12줄이 있게 됩니다 매듭을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매듭줄을 이렇게 가로로 두시고요. 기둥줄은 세로로 내려오죠? 여기서 십자 모양으로 매듭줄을 아래쪽에 보내줍니다. 자, 이때 여기가 한 10cm 정도 남아있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매듭줄이 왼쪽에 있는 줄 위쪽에서 자, 이렇게 되죠?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이 됐고요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온이 매듭줄을 다시 왼쪽으로 보낸 뒤에 앞에서 뒤로 넣어서 여기 사이 공간으로 줄을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매듭을 당겨서 조아줄게요. 여기 이렇게 띄워져 있죠? 이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붙여준 뒤에 이 테이프 있는 라인까지 쭉 밀어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매듭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매듭줄이 여기 기둥줄 앞에 있죠? 여기서 뒤에 있는 기둥줄을 앞쪽으로 빼내주고요 시작하실 때는 매듭줄이 무조건 뒤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기둥줄을 기둥줄 앞에서 이쪽에 있는 고리 부분으로 줄을 빼내주시고요 쭉 잡아당겨서 매듭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 박스 테이프 바로 아래까지 매듭을 조여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한번더 매듭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여기 고리 있는 부분으로 빼주실게요. 매듭줄을 당겨서 놓아주시면 은 하나가 더 완성이 돼요 완성한 거 옆으로 살짝 당겨 놓고 줄이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쪽 줄도 한 줄만 남기고 옆으로 잠깐 빼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더보여드릴게요 매듭줄은 기둥줄 뒤에서 매듭을 시작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기둥줄 앞에 왼쪽으로 보낸 뒤에 뒤쪽 라인 여기 공간 오른쪽에 생긴 공간으로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매듭줄을 당겨서 쭉 테이프 바로 밑에 라인까지 이렇게 매듭을 조아주고요 한번더 매듭줄을 기둥줄 앞에서 뒤로 넘겨서 여기 고리 있는 부분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번더 매듭을 조여서 완성합니다 자세개 완성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쪽 끝까지 매듭을 해볼게요 매듭하실 때 여기 두 매듭이 붙어있도록 중간에 공간이 없게 힘을 줘서 단단하게 매듭을 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조여주세요. 이렇게 매듭이 한줄 완성됐어요 다시 기둥줄을 밑으로 가시러니 내려줄게요 이제 매듭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매듭을 하시다 보면 끝이 풀릴 수가 있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끝을 한번 묶어서 매듭을 해 주시거나 끝에 스카치테이프 얇은 스카치테이프로 한번 테이핑을 하시고 매듭을 해 주시거나 해서 풀리는 걸 방지를 해 주시고 매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듭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매듭이 계속 스치다 보면 끝에가 점점 풀려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묶어서 매듭을 해주시면 풀리는 거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주마매기를 마무리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보셨을 때 중간에 이렇게 떠있는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매듭을 촘촘하게 딱 붙어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여기 테이프 밑에 기준으로 일자로 이렇게 가로로 일자로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일자로 끝이 나도록 매듭을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이 제일, 제일 윗부분이 되는 이 일자라인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이 밑에 매듭들을 시작을 해 볼게요. 이 줄은 기둥줄이 되고요 여기 있던 기둥줄이 매듭줄이 되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으로 와있던 이 줄을 왼쪽 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가로로 끈을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매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기둥줄 기준으로 매듭을 해줄게요 여도 헷갈리니까 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 빼고 나머지 줄은 살짝 옆으로 빼둘구요 기둥줄은 매듭줄 앞에서 이렇게 가로로 줄이 있고요 매듭줄은 뒤에서 기둥줄을 감아 올려줍니다 감아 올려서 여기 매듭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끈을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되도록 끈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요게 기둥줄, 요게 매듭줄이에요 이거를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매듭을 조여 줄게요 이 끝까지 매듭을 조여 주시고요 이게 약간 이렇게 휘었죠? 그럼 이거를 손톱으로 살짝 밀어서 이렇게 세로로 반듯하게 모양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한번더 매듭을 해주시는 거예요 매듭줄이 기둥줄 앞에서 뒤로 넘어가서 여기 아래 에 있는 고리 부분으로 통과시켜 주시고요이 상태에서 줄을 양쪽 줄을 잡아 당기시면 수직, 감아매기, 매듭이 하나 완성이 될거예요한 세트가 이렇게 매듭이 두번 나오면 되고요 그럼 요거 하나는 완성했어요. 그 옆에 있는 줄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한 줄씩 매듭을 한번 해볼게요. 기둥수는 그대로 여기 오른쪽 방향 이쪽에 두시고요. 매듭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기둥줄을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 위쪽에 공간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매듭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둥줄을 위쪽으로 당기고 매듭줄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매듭을 조여주시면 이 기둥 라인이 최대한 위쪽으로 이렇게 딱 붙으면서 이 중간에 비는 부분 없이 매듭이 이렇게 두개가또 완성이 돼요 지금 이 위쪽에 공간이 비면은 매듭 모양이 이쁘지 가 않아요 최대한 매듭을 하실 때는 이거 기둥줄을 위쪽으로 매듭줄은 아래 살짝 사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셔야지 바짝 붙으면서 예쁘게 매듭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그 다음 또 매듭 해볼게요 이 중간에도 공간이 뜨지 않도록 약간 손톱으로 살짝 밀어서 매듭을 딱 붙어있게 만들어주세요. 매듭하실 때, 이렇게 같은 힘을 줘서 매듭을 해주셔야 돼요. 같은 힘으로 매듭을 조여주셔야 여기 라인. 매듭의 크기가 다 똑같이 일정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매듭 주실 때힘 조절 주의해서 매듭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기둥줄을 오른쪽으로 보내줄게요.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하시는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듭줄을 기둥줄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매듭줄 기준 왼쪽 고리 부분으로 보내줍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줄을 잡아당겨서 매듭을 조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매듭이 나왔죠? 이 매듭된 이 줄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이 줄을 손톱으로 살짝 밀어서 수직 모양으로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뒤에 한번더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둥줄 앞에서 뒤로 넘어가서 여기 아래 있는 고리 부분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잡아당겨 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둥이 되는 이 기둥줄은 위쪽으로 잡아당기시고요. 여기 매듭줄은 사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두 번째 단할 건데요. 제일 위에 할때 주의하셨던 것처럼 여기 사이에 공간이 뜨지 않도록 최대한 기둥줄을 이렇게 위로 당겨서 매듭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중간이 벌어지면 모양이 안 예뻐요. 최대한 붙여서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옆에 있는 줄도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해 볼게요. 같은 힘을 줘서 매듭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사이 공간이 남으면 손톱으로 살짝 밀어서 딱 붙여주시고 한번더 이렇게 매듭을 해줄게요. 이렇게 매듭 사이 공간이 뜨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두번째 라인도 이렇게 수평으로 일자로 가지런하게 꼬불꼬불 하지 않도록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약간 지금 매듭 하셨을 때 손으로 살짝 이렇게 만져 주셔서 매듭을 모양을 잡아 주셔도 좋아요 지금 두번째 닭까지 완성을 했어요 이게 1단 2단 이런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성작 기준으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여기 제일 끝이 9단이거든요 9단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번갈아 가면서 매듭 방향을 바꿔주시면서 매듭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매듭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둥줄을 다시 왼쪽편으로 이렇게 가로로 두시고요. 매듭줄은 기둥줄 뒤에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듭은 똑같이 반복이라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해 주시면 돼요. 매듭 해 주실 때 이렇게 벌어지는 공간 없이 딱 붙여서 매듭이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그대로 내려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매듭을 해 주세요. 여기 가로도 삐뚤어지지 않게 주위에서 매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 여기 매듭줄 남은 거요 줄은 계속 매듭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요거는 매듭하지 않구요. 매듭을 해볼게요. 연달아서. 왼쪽 방향으로 매듭을 하실때는 왼손으로 기둥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매듭을 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기둥줄은 그대로 잡고 계시고 오른손으로만 매듭줄을 잡아가면서 매듭을 해주시면 편하게 빠르게 매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매듭을 해주시면 되고요 2단, 2단, 3단, 4단까지 완성했고요. 반복이죠? 이번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둥줄을 왼편으로 보내주시고 매듭줄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매듭해주시면 됩니다. ]까지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살짝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른 모양의 매듭이 뒤에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무리 매듭을 해볼게요. 이쪽에 세로로 있는 열두 줄은 기둥 줄, 여기 긴 줄은 매듭 줄이 됩니다. 자, 매듭 하실 때 기둥 줄은 매듭 줄. 앞에 있고 매듭줄이 기둥줄 뒤에서 이렇게 사자 모양으로 매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주시고요. 매듭줄이 기둥줄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있는 고리 부분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감겨있죠? 이거를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이번에는 기둥줄은 기둥줄은 아래로 그냥 이렇게 두시고 매듭줄을 살짝 위쪽으로 당겨서 매듭을 조여주세요 요한 줄로 매듭을 두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 매듭줄이 기둥줄 앞에서 뒤로 넘어가서 여기 고리 부분으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매듭줄을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여기 이때 기둥줄도 가볍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번 감긴 모양이 한 세트 매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서 이 중간에 만약에 공간이 떠있으면 살짝 손톱으로 밀어서 매듭을 딱 붙여주시고요. 매듭이 헐렁하지 않도록 힘있게 매듭줄을 당겨서 매듭을 조여주세요 그러면 매듭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완성이 됐고요. 그 옆에 있는 줄도 가져와서 매듭을 해볼게요. 그 옆에 있는 줄도 지금 매듭줄이 위에 있고 기둥줄이 뒤에 있죠? 기둥줄을 앞으로 빼내고 자이 상태에서 매듭줄을 왼쪽에서 뒤로 보내주신 뒤에 여기 아래 공간으로 빼주시고요. 잡아당겨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힘으로 매듭을 조여주세요. 한번더 매듭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뒤로 넘겨서 여기 아래 있는 고리 부분으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같은 힘으로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 제일 끝에 매듭도 매듭 라인이 일자로 반듯하게 매듭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매듭해주세요. 쭉소쪽 끝까지 매듭을 해볼게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마크라멜 매듭 부분은 모두 끝이 납니다. 여기 남은 끈들을 짧게 잘라서 정리해줄게요. 여기 부분도 짧게 이렇게 살짝 들어서 잡고 커팅을 해줍니다. 커팅해주시고 여기 매듭 사이로 끝부분을 살짝 집어넣어서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쪽 남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할게요. 이쪽도 남은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가위날로 살짝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매듭 사이로 기둥줄까지 감췄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볼게요. 다시 반대로 돌려서 커팅을 하실건데 마무리 커팅 하시기 전에 여기 이렇게 사이가 띄워져 있거나 하면 눌려서 커팅 하시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매듭을 조여주세요. 끝도 마찬가지로 잘 조여져 있는지 일자로 모양이 일정하게 예쁘게 돼 있는지 보시고 잘 맞춰져 있으면 이제 커팅을 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고정했던 이 박스 테이프를 사용해서 커팅을 해줄게요. 저 테이프를 어떻게 붙이시냐면, 제일 밑에 기준으로 1단, 2단, 여기 2단이죠. 요 부분을 박스 테이프 제일 윗라인에 맞춰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윗라인에 맞춰서, 이 밑에 부분은 쫙쫙쫙 눌려서 붙여주세요. 여기 젤매드 끝부분 기준으로, 2.2cm 정도 위치가, 커팅하는 위치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여기 라인에 맞춰서 일자로 여기 티코스터 몸통 부분 잡고 여기 끈 부분은 잡지 말고요. 일자로 커팅을 해주세요. 커팅하실 때 가위가 최대한 잘 드는 가위로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쪽도 돌려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제일 끝부분부터 1단 2단 여기 2단 라인에 맞춰서 테이프를 붙인 뒤에 이 밑에 라인도 커팅을 해줄게요 이거 커팅. 하고 어차피 끈을 풀고 한번더 깔끔하게 커팅을 해줄 거라서 이렇게 라인만 살짝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있어도 나중에 어차피 정리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빗으로 끝에를 빗어서 풀어줄게요. 끝을 이렇게 퍼지지 않게 일자로 이렇게 두시고요 박스 테이프로 아까 잘랐던 그 라인대로 커팅을 해줄거예요 여기 이단 라인에 맞춰서 붙여주시고요 여기 기준으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르실 때는 잘드는 가위 수해용 가위 같은 걸로 잘라주시면 좋아요